김설아 김설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살면서 내 목소리가 어떻지라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특히나 뭐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럼 보통은 수, 어!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거든요. <웃음> 그런데 우리가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요. 우영우라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분들은 아 정말 우영우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의 목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우영우의 목소리만 아니라면 우영우가 하는 모든 말들은 생각보다 엄청 엄청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할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배우자 또는 상속이 선순이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우영우가 자폐성 장애로 보이는 것일까? 특이사항 자폐스픽트럼 장애 그 특징은 바로 우영우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하이 피치드 포네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톤이 굉장히 높죠. 안녕하세요. 우영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음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영우입니다. 똑같은 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하이 피치의 모노톤, 톤 자체가 변화가 거의 없이 쭉 단조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혹은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람들의 말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는 장애가 아니야. 장애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이피치로 모노톤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저 사람은 뭔가... 자폐성 장애나 뇌성마비 증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나 이 목소리 안에서도 어, 뇌 손상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톤과 피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영우가 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대사 전달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웃음>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 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실제로도 제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 중에 장애가 아닐까 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목소리 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했을 때는 바라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요 경계에 있다그래서 경계성 장애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영우가 정말로 실존한다면 우영우는 뭐만 하면 될까요?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네, 우영우는 목소리만 바꾸면 돼요. <웃음> 우영우가 하이피치드의 모노톤을 갖고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우영우는 완벽한 변호사, 그리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이피치들을 갖고 있고 모노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웃음> 우리가 발성 연습, 발성 연습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항상 고정적으로 시작하는 저는 우영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냥 입을 닫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배를 내미고 자 허밍부터 하는 거예요음 이거 하라고 하면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톤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아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자 숨을 들이마시고 음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을 시작해야지 안녕하세요 우영우 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음어 안녕하세요 우영우 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발성을 연결해 줘야 돼요 허밍 아 발성 아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그 목소리 톤을 잡는 연습까지 해서 굉장히 높은 음도를 일반적인 내 목소리의 음도로 바꿔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요. 모든 말을 처음 시작할 때만 딱 잡아주면 고기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아 여기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우영훈는 사용하지 않는 발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과다비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피치드의 과다비성 콧소리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보통은 이렇게 하이피치드를 사용하고 약간 뇌성마비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이피치의 비성까지, 과다 비성까지 사용을 하게 돼요. 어, 우리가 보통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의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도 물론 말을 하다 보면 아 진짜?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씩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영역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웃음>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말을 하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 연습을 계속 이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소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다양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쌀쌀맞다 혹은 뭔가 친절하다 혹은 전문적이다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다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미지로 상대방과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둔다면 들었을 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